오 이게 무슨 치즈인가요? 어? 오! 또 예. 오르다! 으오 망했다! 처음에 먹어서 하려고? 육수부터 끓이려고 오 멸치 다시다 다시다가 아니고 다시 마지 대파는 금성금성금성 등성. 듬성? 오 어슷썰기. 일단 해봐. 오늘 마음만 할게. 이 정도? 다시만침은뭐 음, 음. 놔두면 거기서 안 좋은 게 나온데. 음, 안 좋은 게 뭐? 어떤 건데? 독소독소독소가 나온다. 장다서가나장다독서장독소가 나온다. 독서가 나온다. 독서가 나나나 아중마들되나 아니 일단 됐어졌어 됐다고? 네 천당동 떡볶이 아... 보면 이거 다 올려놓고 한 번에 끓이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 그런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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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근데 맛있겠다. 음! 이제 지금 치즈 냄새도 올라와요. 남자들이 요리하면 이렇지. 이 집안이 난장판이 돼요. 짠! 헤, 치즈 다 녹았어! 짠! 치즈 한번 먹어볼게우 음! 음, 무슨 치즈? 얇은 좀, 좀 할까? 괜찮아? 음. 음. 음. 음. 육수가 신의 한수인 것 같아 야, 국물이 맛있어? 좀거워 보였는데 맞다 아. 떡볶이 만드는 어렵지 않네 처음 만들어 본 건데 내가 해서 이 정도 먹을 정도, 만할 정도면 잘하는 집 가면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? 이뭔 개소리야! 요리 앞에다가 백종원 선생님 이름 붙이면 그 레시피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밀가루야? 응 음. 밀떡이 좋아, 쌀떡이 좋아? 나는 밀떡. 왜? 왜? 조금 더쫄깃쫄깃해 음, 쌀떡 좀더 진득 찐득하지 않아? 음, 어. 부산에서는 옛날에 빨간색 그 오뎅 어묵 국물 파먹는 컵이 있다, 플라스틱으로 뭐. 응. 음. 거기다가 이렇게 계란 계란을 하나 삶은 계란을 하나 던지고, 거기다가 이모가. 떡볶이 양념을 더렇게 올려가지고 노른자를 같이 있게 먹는 거야 아 개인 앞도스처럼어 오뎅 국물도 거기다가 먹고 아, 계란도 이렇게 먹고 그 빨간색 국물컵을 난 쌈지역에서 본다 그거 부산사람들 다 얘기하면 아는 컵이야? 아 음, 음. 어, 진짜? 순대 쌈장에 먹는 것처럼? 응그 음.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순대가 너무 먹고 싶네 쌈장을 주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음, 나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. 지금은 쌈장이 안 먹잖아. 많이 바꿨지. 음. 치즈 한 번만 더 뿌려놨어. 어, 어, 그만해. 이렇게 또 해줄 수 있어? 처음 해본 건데 괜찮았어? 맛있어, 맛있어. 내가 옆에서 알려줬잖아. 어. 근데 안 알려주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겠어? 어 총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통 시중에 파는 거는 강하고 좀 자극적인 맛이 많잖아요 음. 근데 거 집에서 조금 약간 순한 맛? 육수를 잘 냈어 그래서 오늘 점수는 이렇게 막더럽 보이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맛에서는 정말 100점 주고 싶습니다 소피딩도 자기가 치울 거니까, 잘했어. 됐죠?